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살고요.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잘했다 싶고 또 그동안 했던 거랑 다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서 네,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에 살고 있는 어 저도 이제, 이제 세 달째 접어드는데요. 기타에 대한 꿈을 가진 게 이미 어린 시절, 학창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 2, 3년 전에 블로그 통해서 먼저 알게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어 제가 이렇게 시골에 살고 운전도 못하거든요. 그런 저한테는 너무나 최적화된 그런 수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수업이 제가 지금까지 못 접해봤던 그런 방식이고 아주 너무나 저는 마음에 들어서 아 이번에는 정말 어, 제가 꿈꾸던 기타 치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겠다는 희망에 아주 즐겁게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원입니다. 저도 한세달 정도 된것 같아요. 저도 기타 치는 손으로 바뀌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로서라도 제가 과제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몇달 전에 분명히 손이 바뀌어 있을 그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대구에 사는 지라고 합니다. 선생님 수업 받은 지 저도 3개월 차인데요. 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 검색하다가 그 선생님 기타치는 솜씨에 반해 가지고 입문을 했는데요. 제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고, 선생님 수업을 계속 열심히 받으면, 1년쯤 되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깨에 힘주고, 날개 달고,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선생님 수업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다정하기도 하고, 선생님 열정만큼, 열심히 따라가는 수강생이 되어서, 나중에 한번, 선생님하고 모처럼 올몰습니다 안녕합니다. 언제든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진안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고 마이산하면 아시더라고요. 저는 노래는 안 되고 <웃음> 연주를 좀잘 해보고 싶어요. 진안이라는 곳이 연주를 할수 있는 수업을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주를 나가자니 시간적으로 안 되고 그러다가 전에 봤던 선생님 그 강의 스타일이 생각이 나서 찾아서 들었는데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석 달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곡을 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곡을 연주를 할수 있다는 거가 너무 뿌듯하고 계속 배우다 보면 좋은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산에 살고요. 어, 저는 선생님 만난 지 1년이 넘었네요. <웃음> 진짜 아, 많이 됐네요. <웃음> 네, 오래 됐네요. 들어보니까 뭐이뭐이라도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서 또다시 응? 듣게 됐습니다.